그렇게 하는 것이 죄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분열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분열을 통해서 양쪽으로 더 성장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인데요. 이 심각한 문제는 각 교단의 신학교와 신대원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분열로 거착화되고 있습니다. 교단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핵심 교육기관이 신학교와 신대원이고 그곳을 졸업할 예정인 예비 목회자들이 그 주체가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분열이라는 이 죄악을 멈추기 위해서는 각 교단의 신학교와 신대원을 하나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단 내에 있는 신학교를 정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이 한국교회 위기이기 때문에 재정이없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분열했다는 라이 죄를 회개하는 그 회계의 산물로서 각 교단의 신학교와 신대원을 하나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선봉에 예비 목회자들이 서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죄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